놀면서 꼬아지겠죠? 꼬아지겠죠? 꼬아지다가 그 꼬아진 부분이 너무 심하면 그 부분에서 딱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하지? 하는데 이 돌에는 필수입니다 원투낚시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기성체비 위주로 세가지 정도 있는데 한편 한편 한편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원투낚시 기성체비 1탄 키오라체비인데 저는 기둥줄이 있고 맨 끝에 봉돌을 다는 이런 채비에서는 도다리 원투 낚시는 일단 채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끼를 두 개, 세 개를 결속을 해갖고 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도다리 시즌에는 보통 다단 채비를 사용하시는데 <웃음> 키우라 초서프 원투 채비 이 <웃음> 이름은 이게 뭐야 초서프 저는 초라는 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나라에서 초, 뭐 슈퍼 뭐 이런 말잘 쓰더라고요. 이게 말이 막 전부 다 중복이 된거죠? 초, 서프, 원투? 그냥 원투채비 2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개봉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경심줄이 그렇게 굵지는 않은데 이게 몇 털까요? 검은색 라인인데 어, 좀 스펙을 좀 볼까요? 뒤편에 있는데 아, 핀돌의 5호 경심줄이 몇톤지 나와있진 않는데 제 눈감량으로는 대략 한 20호? 20호 조금 넘게 되겠네요 뭐, 캐스팅 하시는데 강성은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핀돌의 5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호 정도면 30호 정도 캐스팅 하셔도 270도 치셔도 뭐, 엄청나게 뭐 강하게 치지 시 않는 이상 충분히 버텨주는 사이즈죠 보통 그라운드 캐스팅 제가 배울 땐 정투라고 했으니까 지금에서는 브라이튼 캐스팅이라고 하죠 봉돌를 그 바닥에 대고 그 끌리는 부하를 이용해서 좀 멀리 던지는 그 캐스팅 그거로 하시더라도 뭐 오후 정도면 무난하게 버텨줍니다 핀도레 5호 스냅 스냅이 있고 맨도레 슬리브 파이프죠 그 낚시에서 채비 만들 때 쓰는 파이프 경심줄 블랙 경심인데 블랙 모노라인 한 20호 정도 되겠습니다 20호고 여기서부터 밑에부터 위로 채비가 50cm 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음, 파이프 크레인돌에 5호라고 되어 있네요 파이프 돌에 있고 양쪽에 구슬이 있는데 고정하게 슬립으로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단 채비가 맨 밑에부터 첫 번째 채비까지 길이가 50cm 그리고 위에가 30cm 같은 채비 그리고 그 위에가 20cm 키브라에서는 이쪽이 위쪽 원줄과 연결되는 그쪽이고 그 방향이고 20cm 또그 밑에 30cm 그리고 그 밑에 50cm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원투낚시 하시면 여기를 이렇게 바닥이라고 하고 멀리서 치니까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채비가 정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원투낚시에서는 밑에 아랫부분이 긴게 괜찮아요 방파제라든지 뭐 시어방주제 예를 들면 방주제 위에서 치면 채비 정렬이 되는 경사각도가 좀더 높겠죠 그리고 밑걸림이 있다고 하면 추에서부터 바늘 결속하는 이 부분 돌의 부분 높이가 높은 게 좋습니다 밑걸림이 있으니까 바늘이 그 위에서 살랑살랑 움직일 테고 어디 은신처 뭐 이런 데 있으면 우럭이나 놀래미 정도가 저 유용하다가 물어줄 테고 그게 좋은데 도다리 원투럭시에서는 아랫부분이 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바닥에다 외줄 채비그 도다리 원투럭시채비도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설명드릴 테고 거꾸로 하시면 이쪽에 이걸 아래로 두시면 봉돌이 있을 테고 바늘이 있을 테고 또 바늘이 있을 테고 이단체비면 충분한데 이쪽이 봉돌이 있고 바닥 쪽에 가까이 있는 이게 좋습니다 근데 뭐 양쪽에 핀도레가 5호 사이즈로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던 반대로 쓰던 원투락시꾼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긴 쪽을 위쪽으로 보내시고 아래쪽으로 봉돌을 달시고 바늘 채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단 채비는 간단히 이렇게만 소개시켜 드리고 3단 채비가 또 하나 있죠 키우라 3단 채비 어? 3개인데? 제가 하나 뜯어 먹었나? 암튼 3개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뜯었나 봐요 아 뜯었다 아, 또 3개 있습니다 3개자 뜯었고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바늘 결속한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녀석은 그 스펙상에 파이프 크레인 도래 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 부분 요걸 도래 라고 합니다 도래인데 여기에 스프링처럼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처럼 돼서 회전 하는데 이런 녀석의 형태를 맨 도래 라고 하고 요렇게 중간에 맨 도래 중간처럼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이 녀석을 크레인 도래 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같은 호스면 물론 같은 호수는 아니지만 같은 호스면 크레인 도레가 크기가 좀 작고 크기가 작으니까 가볍고 회전력은 크레인 도레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인장 강도 버티는 그 힘도 크레인 도레가 뭐 거의 비슷하죠. 일반 맨 도레랑 그리고 파이프의 양쪽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경계턱이 있는데 요걸 파이프 도레라고 하거든요. 파이프 크레인 요 요 돌에 도레, 크레인 도래라고 해서 둘이 연결을 했다고 해서 파이프 크레인 도래 그렇게 명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3단 채비는 스펙을 좀 볼까요? 이 녀석도? 어? 핀도래? 핀도래 5호라고 되어 있는데 채비에는 아닙니다. 이거 핀도래가 아니고 오 이거 뭐 황동으로 했나? 아니면 황동 코팅을 하신 건가? 녹방지용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이즈는 5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 인터 스냅 이라고 하죠 요 부분을 도래 라고 하고 도래에 달려 있는 이 클립 클립 형태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녀석들을 스냅 이라고 합니다 스냅도 그냥 그 일반적인 핀처럼 생겨 갖고 그냥 핀돌에 핀돌에 할때 불리는 것처럼 그 일반적인 스냅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결속력이 좀 강화되고 벌어져서 나가는 그 버티는 힘 인장 강도가 좀 좋아진 그 녀석들이 인터락 인터락, 이거를 그냥 줄여서 인터핀더레, 인터핀더레 그러거든요. 오호고 이게 황동 코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 신경 좀 쓰셨는데? 괜찮네요. 자, 그리고 경심은 30포. 굵기가 차이나죠? 아니, 컬러가 틀려가지고, 차이가 느껴지시려나? 이 녀석은 20포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녀석이 30포입니다. 30포는 제가 먼저 럭시에 주로 사용하는 그 나일론 경심줄. 그맨 아래 핀더레, <웃음> 인터핀더레. 높이가 40cm 정도 에 있고 여기에 2단 채비에는 이건 크레인도래 라고 말씀드렸죠 낚시에서 쓰이는 그 파이프를 슬리브라고 하는데 슬리브에 달려 있으니까 파이프 크레인도래 연전속도 파이프 크레인도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냥 안쪽에 슬리브를 하나 넣으셨고 채비 구슬을 넣으셨고 양쪽에 움직이지 않게 또그 슬리브로 찍으신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그 생기는 색 차이가 좀 있죠. 얘는 크레인도레 크레인도레 라고 하는 거고 요 녀석은 롤링도레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롤링도레가 회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했는데 요즘에는 품질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일반 맨도레 요거보다 회전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요 녀석이 조금 더 비싸요. 뭐 적은 차이지만 자 이걸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어, 도다리도 작은 녀석은 그렇지만 큰 녀석들은 쭉 일자로 이렇게 수면으로 따라와서 이렇게 회수가 되는데 우럭이라든지 놀래미라든지 무슨 뭐 붕장어 뭐 이런 녀석들 뭐 보리멸도 그렇고 회수를 하다 보면 물의 저항 때문에 이 녀석들이 대칭이 아니고 후킹이 된 자리도 등에 걸릴 수도 있고 주등에 걸릴 수도 있고 배에도 걸릴 수도 있고. 주둥이에 걸렸어도 따라오면서 망둥어도 그고요 따라오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물속에서 그러면 채비에 바늘을 결속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맨 도레보다는 롤링 도레가 회전을 더잘 잡아줘요 돌아가더라도 원투럭시에서 100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 외에도 진입하시는 분 얼마 안 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결국 미끼 달고 100m까지 캐스팅을 하시게 됩니다 그먼 거리에서 회수하실 때 100m의 거리에서 오는데 이런 도래류가 없다면 목줄은 계속 돌면서 꼬아지겠죠? 꼬아지겠죠? 꼬아지다가 그 꼬아진 부분이 너무 심하면 그 부분에서 딱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도래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하지? 하는데 이 도래는 필수입니다 원투낚시에서 이 녀석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롤링도래를 썼으니까 회전력이 좀더 좋고 원래 롤링도래, 크레인도래 이런 녀석들은 일반 도래보다는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찌낚시 같은 데서 하실 때 이런 작은 사이즈의 롤링도레, 크레인도레 이런 걸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원트럭시에서는 회전력이 좀더 좋고 길이가 조금 더 짧으니까 목줄을 연결했을 때 아무래도 엉키는 게 조금이라도 덜합니다. 음, 신경 좀 쓰셨네요. 밑에 인터핀 도레, 40cm 위에 롤링도레로 체비가 하나 돼있고 30cm 위에 하나가 또 돼있습니다. 그리고 30cm 위에 또 하나가 돼있고 맨 위에 원줄과 연결하는 이 부분은 20cm, 2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센치지? 20, 30, 30, 50, 80에 110cm네요 핀도레까지 하면 115cm 정도 되겠네 총 길이가 제가 2단에서 말씀드렸죠 밑부분이 40cm 그리고 윗부분은 20cm라고 금방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다리 시즌에는 밑걸림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행해지게 되니까 반대로 아래쪽에 반들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봉돌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20cm 위에 하나 이게 채비가 3개 있다고 다 하지 마세요 저도 아래쪽 두 개밖에 안해 입질 없으면 하나 더 달기도 하고 또 입질이 있으면 또 하나 더 달기도 하고 제 마음인 거지 원투락시 꾼님들의그 마음이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비거리에 조금 민감한 편이긴 한데 그 그러면 그 어차피 두개할 거면 이단 저거 하는 게더 비거리는 낫잖아 저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맨 밑에다가 달 수도 있고 중간을 건너뛰고 맨 위에다도 할수 있는 거죠 뭘로? 밑에를 하나 달아 이렇게 생긴 거도또 판매를 합니다 뭐 10개 묶음, 7개 묶음 뭐 해가지고 기성체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줄의 길이가 15cm 정도 되고 하면 요 녀석은 목줄의 길이 포함해서 총 15cm가 조금 넘을 거예요 하면 두 개를 연결하면 왜 15cm가 넘느냐? 핀도레의 길이와 그 바늘의 길이. 그걸 하, 그 계산하지 않고 판매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제가 손으로 묶어서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린 팔자매도 있잖아요. 그걸 묶어서 하는 게 이, 이런 녀석들입니다. 길이가 들쭉날쭉하죠 그래도 전 도다리 원투 낚시에서 다단체비를쓸 때는 짧은 목줄이 짧은 반을 선호합니다. 왜냐 이 이유가 이러니까. 자 캐스팅을 하고 착수했을 때천범할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엉키겠지? 이게 무슨 액션이 있겠어? 주렁주렁해도 이게 훌치기로 도다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단 3단 체비인데두 번째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첨벙첨벙 돼도 캐스팅한 후에 맨 밑에 맨 위에 이렇게 하면 2단 채비긴 한데 하나를 건너뛰면 이런 식으로 채비가 그 물속에 들어가고 첨벙첨벙 하고 하겠죠 이거 좀 복잡하다 <웃음> 화면이 작아 가지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있고 일단이 있고 이 녀석은 없는 거라고 치고 하나를 연결을 했어 근데 하나 자리가 너무 짧아 묶여져 있는 바늘이 또 팔아요 올로그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건데 에그볼이라는 게 있어요. 좀 반짝이가 있고 얘는 도다리 전용 바늘입니다. 이 녀석이 도다리 바늘 1 3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강선바늘 12호인데 좀 크기가 크기가 바늘이 휘어진 각도도 좀 다르고 도다리 녀석들이 삼키기 좋게 물론 어종 따라서 좀 달리하는 그런 사이즈 그 각에 벌어진뭐 이런 것도 다 틀리긴 한데 도다리 바늘은 생김새가 일반적인 강선바늘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다리 주둥이가 작아가지고, 이 녀석들이 조금, 조금,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바늘 크기가 큰 녀석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바늘이 좀 길면, 주둥이에 걸렸을 때, 이것만 잡고도 빼기 어, 에그볼이라고 반짝이가, 햇빛을 받으면, 좀 반짝반짝 하니까, 어, 저거 먹인가? 하고, 좀 작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저는 쓸 때, 이 녀석을 빼고 씁니다 왜냐면 <웃음> 말씀드렸잖아 조금이라도 좀비거리 조금 신경을 쓴다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단에 목줄이 좀 길어요 이 녀석도 10cm 남짓 정도 되겠는데 핀도레의 길이가 약 3cm가 될테고이 녀석이 1 5에서 2cm가 될 겁니다 3cm, 1 5 2cm 뭐 이렇게 하면 대략 목줄의 길이는 10cm라고 치더라도 핀도레와 바늘의 길이까지 합치면 거의 5cm 정도같아요 그래서 한 15cm 정도인데 채비의 양끝 길이가 30cm라고 하면 롤링돌에 이것까지 있으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거한 뭐 5mm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양쪽으로 엉킨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아래쪽에 바늘 을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뭐 이런 기성품 이거에서 짧게 연결하시면 되죠 뭐. 적당히 자르셔서 며칠 전에 알려드린 팔자 매듭 있죠 좀 짧게 잡으시고 짧게 잡아서 한바퀴 돌리고 반대로 또 한바퀴 돌리고 그래서 요 녀석을 많이 당기면 목줄이 많이 짧아지죠 자, 이 녀석을 많이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짧게 됐죠 짧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시고 하면 짜잔 엉키지 않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엉키지 않겠지? 안 닿으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늘 이렇게 생긴 기성품이 있어요. 핀도레까지 구성된 이거는 이런 기둥줄 채비들이 보통 도레 위주로 돼 있으니까 스냅 부분이 없어. 그래서 핀도레를 따로 뭐 회수하다 보면 이렇게 좀 도래가 있고 여기 또 롤링 도래가 있고 회전하는 걸 잡아주려고 도래가 많은 게 좋은데 너무 이런 결석부들이 많으면 이 녀석이 엉켜 엉키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좋지만 팔점 해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우라 원투 낚시 채비 3단, 2단, 1단은 개봉은 안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또 출조하면서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담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